네, 세븐스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븐스 코드에는 몇 가지 폼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C7, C 코드에 새끼손가락 3번 줄 3프렛을 눌러서 C7 코드를 만들죠. 이때 6번 줄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이 여기 5번 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6번 줄에 대서 소리 안 나게 해줍니다. 네, 이게 C7 코드입니다. C7 자 C7 코드를 만약에 한 프렛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C 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1번줄을 치면 불협이 됩니다. 여기가 1번줄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코드가 맞지만 C샵 7 자리로 오면은 불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1번줄을 치지 않습니다. 1번줄을 치지 않으려면 이 검지손가락을 살짝 누워서 1번줄에 대주면 됩니다. 이게, C 샵 세븐 7입니다. 자, c 샵세븐 7은 물론 이렇게 하이코드 발의 코드 하이코드 어, 하이 코드 형태로 잡는게 있는데요. 이게 잘 초보자들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 샵 세븐 모양을 그대로 2프렛, 7프양을프렛에와프1번프만뮤프하는 걸로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C 샵 세븐.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3프레까지 오면은 D, D7이 되겠죠. 네, D7은 이거지만 이 경우에는 4번줄에그음이 있고요. 5번줄을 쳐도 되지만 원래는 4줄을 쳐야 됩니다. D7. 그래서 이 보이싱보다, 5번 줄에 근음이 있는 보이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D7을 이렇게 잡는거죠. D7 D7 이 경우에 만약에 1번 줄을 개방하면은 원래는 불협이지만 D7 입장에서는 2음이 됩니다. 즉, 9음이 되는거죠. 9인스 그래서 d 9스 코드가 됩니다. d 9스 c 7 C#7 이때는 1번줄 뮤트, 그 다음에 D7 1번줄을 뮤트하면 D7, 1번줄을 개방하면 D9 코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프렛, 5프렛, 6프렛까지 오면은 네, 이 e 플랫 E7이 됩니다. 역시 1번 줄은 부협이 되니까 뮤트하고요. 검지로 뮤트하고 E7 코드 E7 코드 E7 코드는 원래 여기서 이렇게 하이 코드를 잡아야 되는데 편하게 C7 모양을 이용하면은 편하게 개방현 코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코드 형태로. Eb7 그 다음에 5, 6, 7프렛에 오면은 E7이 되겠죠. E7 이때는 1번 줄이 개방이 돼도 됩니다. 음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심, 심지어 6번 줄도 개방해도 됩니다. 6줄을 다쳐야 돼요. 원래 E7은 여기 있죠. 건데 C7 모양을 하고 5, 6, 7프렛에서도 E7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6줄 다칠수 있어요. 오프, 오픈 코드, E7은 오픈 코드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여기 오면은 F7이 되겠죠. F7에는 이 1번 줄이 불협이 되니까 뮤트하고요. 6번 줄도 뮤트하고요. 엄지로 F7. F7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잘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7도 여기서 C7 모양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볼까요 7 8 9프레에 오면은 F 샵이 됩니다. F 샵도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되지만 여기서 C7 모양으로 F 샵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1번 줄을 개방해도 1번 줄이 7븐스음이기 때문에 코드가 됩니다. 자, 개방에서 쳐볼게요. 1번 줄 F샵 7 예, 묘한 보이싱이 나오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코드입니다. F샵 7 자, 한칸더 가보면 G7이 되겠죠. G7 이거랑 같은 자 8, 9, 10프랫에 C7 모양을 잡으면 G7이 됩니다. 이때 1번 줄을 치면은 1번 줄이 세7 코드에 들어가면은 13, 13이 됩니다. 썰틴, 13. 그래서 C7, 아니 G7 13 코드가 됩니다. 6번줄은 엄지로 막아줍니다. 더 가볼까요? 그 다음에 9, 10, 11프레까지 오면 은 G샵7이 되겠죠? G샵7에는 1번줄 미개방현이 없으니까 뮤트하고요. G샵7 원래 이렇게 잡죠? G#7 G샵7 4프렛에서 G샵7 이렇게 잡는데 9, 10, 11프렛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 11, 12프렛까지 올라오면 A7이 되겠죠. A7에서는 1번 줄을 개방해도 됩니다. A7. A7. 이거랑 같죠? 10, 11, 어, 11 12프렛에서 C7 모양을 잡으면 A7. 1번 줄은 뮤트해도 됩니다. 쳐도 되고, 뮤트도 해 되고 네, 오늘 배우신 세븐스 코드는 근음이 5번 줄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5번 줄, 여기가 근음 C7, C 샵 세븐, r 7 D7, E f l a 7 E7 E7은 6수 닫칠수 있고요. 그다음에 F7 F샵 7 1번 줄 쳐도 되고요. 그다음에 G7 그다음에 G 샵7 그다음에 A7 1번 줄 쳐도 되고요. 네, 이렇게 세븐스 코드를 한 가지 모양 C7 모양을 이용해서 오픈코드 이동하듯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